안해 안해 안해 <웃음> 장난 하나 7면무사3타 이... <웃음> <3탄의> 안에 잡기 3트요아 3탄의... <웃음> <탄트야? 웃음> 이거 참 어. <웃음> 이거 어떻게 피하더라? 굉장히 어렵구나 아, 여기가 거기죠? 거기 병자마이랑 비슷한 곳이잖아 여기 무섭네 무섭네 여기 진짜 무서운 동네야 으앙 안돼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근접은 그냥저냥한데 원거리전이 진짜 가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진짜 푸름은 버릇 진짜 안 주네요. 다른 사람한테. 동급은 진짜 무조건 나와. 엘든링에서동급은 무조건 또 나오겠지? 지겹다 지겨워. 어? <놀라> <놀라> 이거 1타 하라고? <웃음> 장난하다. 양심이 없어요. 이거 1타 하네 라고아 <웃음> 됐어. 필요 없어. 안 해, 안 해. 안 진짜요? 해. 안할 거야. <웃음> 장난하나. 더럽게 어렵네. 이거 체감도안 올라가는데? 망할. <웃음> 아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아씨아뭐 <웃음> 어쩌라는 거야. <웃음> 넘어가도 뭐 <뭐라> 하네. <안> <웃음> 뭐야. 하하하하 <웃음> 아! <웃음> oh. <웃음> <Nope>. ah. <웃음> 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새끼로 못 합니다. 박서 했었을 때부터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새끼로 못 한다고.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아, 씨 미션 걸지 마. 꼴밖에 하잖아. 목소리를 좀 낮춰 주세요. <웃음> 아, 눌렀잖아요. 눌렀잖아요. 아, 엄청 억 울한 억울한애 진짜. 아, 이건 내가 안 눌렀어. 딴델 먼저 가되나 여기 아니 이거 계속 어차피 트라이 해봤자 어차피 못깰것 같으니까 아 무섭다 아 뭐야 몇 명이 오는 거야 이거 음. 음어아뭐 <웃음> 매달리는 곳이 있구만 어어 어. <웃음> 아예 매달리는 곳 <곳이> 있다며 와이씨 <웃음> 아니 아, 왜왜 왜, 안되지? 아, 여기가 아닌가? 다른 데인가? 이 길이 아닌가벼? 아니야 어, <웃음> 도망가지마! <하지> 맞서 싸워! <웃음> 나는 그저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웃음> 아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프해서 하는 거 아니었나 아 그냥 인사라면 돼요 아 괜한 짓 했네 내가 그러고는 떨어져 임마 와, 드디어. 아! <웃음> 그래서 역시 좀 진정을 하고 오니까 다행이네. <웃음> 무조건 하나 붙잡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아, 킹받네 진짜. <웃음> 우효 꼼짝 마. 대나 <때나> 깔끔할 거예요. <웃음> 어우, 아프겠다야. 솔직히 뱀감 중요하지 않음 사실 이 연출때문에 하는거임 탄비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담비껏>, 탄비꼬 <담비껏> 패턴! 어어 탄비꼬 탄비꼬 일어나 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비기스럽다 들어와. 됐죠? 아이고 씨, 힘드네. 오늘 끝내야죠 여기까지 하는데 못안 끝내게 <웃음> 미친거야 진짜 아이 무섭네 응. 가자 걸시켜둔거 같냐. 열받아 진짜. 저 잠깐만요. 좋은 생각 났어요. 그래도 마지막인데 이거는 부시다 그냥. 죽어 될것 같은데 이거. 저 이신님 저좀 죽여 주시면 안 돼요? I want to die. 잠깐 <웃음> 해 보니까 어 잠깐만 좀 봐. 나피왜 달았냐? 아... 이씨님 으아, 또 망설인건가? 어 <shrug> 수 없다. 저도 도핑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난 살아야겠어. 아 뭐야 아 하단 아이고 힘들었다 씨. 아이고 씨. そばに 마이리바쇼, w a 미코 크로우 o Cura, Donald, for watching Sangima, d さようならみんな私は行かねばなりません我らの因果を断ち切るためにとても長い旅になりますそれでも共に来てくださるのですかはい 아리が토류의 신오비오. 리리어리를민 민게 아니고 그냥 뒤로 넘어브리아가리어 브리어, 브리어, 브리어, 브리어, 브 그런가. 아, 드디어 끝났네.